1. 할 말을 줄이고 이티제의 말을 경청해줄 것 이티제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티제의 말을 들어줍시다. 만약 단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형이라면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이티제의 말을 듣도록 귀 기울여줍시다. 이때 몰이하듯이 이티제에게 말하게끔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좋습니다. 이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 보여주기 이티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치모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보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전문가 타이틀에 부담 갖지 말고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특히 이티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. 여기서 이티제의 2차 바운더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필살기가 있는데요. Seoul Jashy Chung Ha j i y a s a g e s t e d e d k d j e y n g s n y u l ISTJ y u h o n Shin Go h l o g a s m r d u n Total n e g i benefit y new l e s